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겟레디비드미를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산 제품들 위주로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에요. 클리오가 세일할 때 이렇게 6만 원어치 정도 이렇게 샀고 그 에뛰드하우스 그 신상 팔레트 샌드힐 팔레트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인데 생로랑 CC크림 로즈거든요? 원래 파운데이션 전에 이렇게 베이스로 발라주는 용으로 얘를 바르고 하는데 요즘은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고 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고 얘만 발라주고 있어요 제가 이것만 바르고 나갔을 때 근데 피부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cc크림이라고 생각하고 바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처럼 파운데이션처 파운데이션 파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처럼 얼굴에 뭘 올렸다는 느낌이 없고 되게 좋아요 얘는 진짜 제가 한두 번인가 세번 사서 썼어요 커버력이 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피부톤 정리해주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얘는. 역시 입생이라 그런지.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고요. 크게 크게 가려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발려줍니다이 CC크림 자체가 뭐가 그렇게 묻고 이런 건 없는데 저는 그냥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좀 픽스되는 느낌이라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갑니다. 눈썹은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로 그려줍니다. 전 얘처럼 잘 그려지는 애못본것 같아요. 얇은 애들 중에서도 얘가 최고로 잘 그려져가지고 얘는 지금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다섯 여섯 개 썼어요. 다음은 이번에 산 제품이에요. 클리오 세일할 때한 15만 원어치를 한 6만 원에 사왔거든요. 처음에 클리오를 가게 된 이유가 포토카드를 주더라고요. 프로듀스 1012할때김우성 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모델이 김우성 님이시더라고요. 포토카드가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립을 두 개를 샀거든요. 그랬더니 두 장을 주는 거예요. 이제 또 이거 포토카드를 주는 다른 상품이 있대서 마스카라도 샀어요. 이렇게 세 장을 받아왔거든요. 너무 너무 예쁘시지 않나요? 너무 잘 생겼다. 잠실점이 클리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 세트로 럭키 박스가 10만 6천 원짜리를 19,900 원에 판대는 거예요. 클리오 프로 컨투어 팔레트 뮤트 헤이즐 이거랑 이거 쿠션이랑 매트립 하나랑 펜슬 아이 라이너랑 이제 프리즘 아이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살까 말까 살까 말까를 진짜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는 사실 좀 극대노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집에 와서 알았는데 이 럭키박스를 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쿠션이었어요. 저는 쿠션이 필요가 없었고 클리오 쿠션이 저랑은 조금 잘안 맞더라고요. 얘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왜냐면 이거 살 가격이면은 이렇게 전체 다 사는 게 싸니까요. 그래서 얘를 살겸 해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 얘가 제조년도가 18년도인 거예요 근데 쿠션이 제조년도 이후로 한 2에서 3년? 근데 거의 3년까지는 찝찝해서 안 쓰죠 한 2년이라고 치죠 이게 20년 6월까지 써야 돼요 지금 두달 안에 제가 리필까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어뭐 확인을 안한제 잘못도 있긴 한데 인간적으로 매장에서 저는 이렇게 오래된 걸팔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몰랐겠죠 뭐 그냥 이렇게 세트로 나왔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지 그 누가 이렇게 제조년들 보진 않잖아요. 환불을 할까 했다가 어차피 기획세트 고 환불도 안 되고 싸게 샀으니까 하고 그냥 냅두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쿠션 때문에 사기 싫었는데 쿠션이 저에게 참... 여러분들도 좀 구매하실 때 제조 연도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확인해봤는데 나머지는 다 21년도, 22년도까지 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은 신상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샌드힐 이거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베이크하우스보다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거든요. 공홈에서 팔목 발색샷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바로 샀어요. 오늘은 요거 이 은은한 펄,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쉬머 펄을 베이스로 깔아주면 은좀 눈이 은은하고 우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눈두덩 전체에다가 넓게 넓게 발라줍니다. 확실히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실제 발색샷을 몰라가지고 안 사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 거기 발색샷이랑도 또 완전 비슷해요. 다음은 얘랑 얘를 섞어서 쌍꺼풀 안쪽에 발라줍니다. 이 제품은 약간 웜톤, 쿨톤 따지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웜톤 분이 쓰시기에 너무 붉지도 않고 쿨톤 분이 사용하시기에도 너무 노랗지 않은? 약간 그런 중간 정도? 묘해요, 컬러가. 되게 아몬드? 아몬드 같은 색상? 되게 예뻐요. 총알 브러쉬로 가장 진한 색깔과 이거를 한 번씩만 섞어서 꼬리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지우고 싶은데 일을 하고 해야 하니까 못 지우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딱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우려고요. 너무 걱정돼요.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주사가 또 그렇게 아프대요. 저 눈에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아 봐가지고. 심지어 제 친구가 눈썹 지울 때 거기 병원 선생님께서 아이라인 무시는더 아프다고 자기는 하면서도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먹은 김에 지워야 돼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해줍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주면 은 끝이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샌드이이 가운데 골드 펄이거든요. 잘안 나오는데 눈 중앙에다가 해주면 은 진짜 예뻐요.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하는 게더 좋고 예쁘게 발리고요. 통과 젤이 버전 나왔는데 그때 이 브러쉬가 뒤에가 실리콘이라 이런 글리터가 바르기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할 때 샀는데 생각보다 되게 특이하고 괜찮더라고요. 어, 클리오 이것도 그 럭키박스에서 샀어요. 지운 아이라인 위로 꼬리만 살짝 빼요. 여기 뒷부분을 연결해주면서 얇게 그리고 이 아이라이너는 그거가 안 돼요. 바꾸가. 뒤로 가기가 안 돼가지고 소량만 꺼내서 안 그러면 잘 부러지거든요. 좀더 늘씬하게 빼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부편 같은 걸로 한번 더. 쓱쓱쓱쓱 끝에만. 그리고 이 클리오 아이라이너도 진짜 안 번져요. 다음은 마스카라. 클리오 킬래쉬 슈퍼 스프루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인데 이것도 그 우성님 포토카드 받으려고 샀어요. 근데 또원 플러스 원을 하고 이 마스카라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지속력 좋고 안 지워지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발리거든요. 얼떨결에 산 마스카라치고 굉장히 좋았어요. 눈 화장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쁘죠? 이거 섀도우. 베이카하우스를 쓰고 싶은데 나는 이런 너무 웜한 컬러가 안 어울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샌드위 써도 예쁠 것 같아요. 블러셔는 에뛰드하우스 살구피치 무스. 원래는 제가 피치슈 웨하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살구피치 무스 발라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거이 러블리 쿠키 블러셔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색상 다 예쁘고 무난하게 사용하기에는 이살구피치랑 피치슈 웨하스, 어떤 톤에 누가 발라도 예쁜 컬러 같아요. 포토카드와 맞바꾼 매드매트 스테인립 블러싱 핑크. 엄청 은은해요. 그리고 사실 마스크를 써서 립스틱은 좀잘안 바르고 립밤만 발라요. 매트 스테인립은 음, 엄청 벨벳 스타일이고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제가 맨날 뜯어서 입술 상태가 진짜 안 좋은 편인데 각질이 올라오거나 주름 끼임이 없어요. 고데기를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화장은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마저 준비를 좀 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러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오늘은 뭔가 좀 차분하게 촬영이 된것 같아요. 뭔가 평소에 촬영 하고 편집할 때 보면 제가 엄청 산만해요. 진짜 막어어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네, 좀 제가 차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